바람불고 단비 내리는 봄날 풍류당 AI 샤방이가 단가운담 풍경 배우는 풍류당 영상 전해드립니다. 꽃피고 화창한 날봄 소풍 나가는 정겨운 마음으로 운담 풍경 불러보시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럼 풍류당 보라사부 소리로 배워보실까요? 이렇게 하셔야 돼. 여기 쉽지 않죠? 네. 왜 쉽지 않겠어? 여기가 곧 끝날 때쯤 되거든. 끝날 때 바로 앞에 한 3분의 2 지점 또는 4분의 3 지점쯤에는 어때요? 피크가 있을 것 아니야. 일종의 클라이막스랄까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될것 아니야. 거기를 핀을 해주고 내려와야지. 그리고 거기서 막 조자주고 어게해요 박자도 거기가 좀 변화롭고 음도 화려하고 높고. 그러니까 우리 소리도 다 그런 게 있어. 기승전결. 기승전결이 있다 이 말씀이야. 그렇게 해서 끝내주지 맹언이 그냥 가겄어요? 슴슴하게 그냥 가. 탱자탱자는 없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거기서 막쏟아 부서 드라마 끝날 때였죠막찌크러줘 그동안 결혼 못하고 막 자기 어떤 것들 배배 꼬던 것들 다 결혼시켜주고 막 이혼하려고 했던 법부 이어주고 음, 기분 나빴던 저기 배우자들 다 쪼개주고 이거 다 하잖아 작가가 다 정해 대단한애 막을 다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 여기서 그냥 막 쏟아 니리 부서 어 니리 부서 뭔 말로 우리 잘한다 말아 찍어 줘. 좋아 그게 하는 거예요 정일정일작정정 하는 양진 부지긴 배, 회 배, 회 배, 다 배, 청 벽이 청풍 청 청포공 아 벽이 청풍 청 여기+ 여기+ 도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어리 어 노라 리 어리 고리어이 어리 어리 어리 어리 어리 어리 어리 어리 어리 어리 어리 어리 어어어 돌위지 진성, 가성왔다갔다 속성, 으로 진성, 위, 위, 지 이렇게 위, 위, 시작 위, 위, 지서 위, 해요서 위, 해요너 위, 위, 위, 위, 위, 시작. 이러면 안돼 경지두만 찍어서 딱 갔다가 왔다 해야지 지 이런거 아니에요 경지시경지지 지, 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경지시경지지 지, 지, 하지 말고 이 선생님 경지두만 지. 지 그렇지 지지두번만 찍어서 지지 지. 지. 그렇게 한다니까 지지 지. 이렇게 하면 안돼지지 지. 지. 그래야죠 능망한 경시 시다 능망한 경시 방연히 뛰지말고 망연이라 시작 망연이라 살같이 가는 배는 시작 살같이 가는 배는 양진 포지 시다남 j o h 소상 o 정정 o h 정응 o 로 j 야지 n John, John, John, j 정 h n j o 굿굿굿굿굿 경소상 통정시다. 다 m j o n 소상 o 정 a n g 벽이정 j o n 기 여기도 t 고나 거드럭 거리고 놀아 거드이 거리고 놀거 길지 않고 거리고 해야 돼 거드럭 거리고, 거리고, 거리고 놀아 거드럭 거리고, 거리고 놀아 굿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되네 돼 되지요? <웃음> 응, 쉬야 <웃음> <돼야. 웃음> 아, 고 하죠, 대 쉬어, <웃음> 네. 그러면. 조금만 그러조금 쉬어, 그러면. 조금만 쉬어, 그러면. 중간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중간을 중간 어디부터 안 되셔? 어. 한번 해드려, 제가. 한 번만. 한 어디요? 네. 어대로 가졌어라. 구렁이다 어? 이거를 제가. 어대로가자랑아충광추명을사랑하 얘기를 전부리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 예, 예. 어대로 가자서라고 중간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럼 한번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어대로 가자서라. 하나 둘 셋. 어대로 가자서라. 붙이지말란데는 싹 붙여볼거에 아, 아, 아, 아. 뛰어서 할 때에서 네? 팍 맘대로 붙여보냐 하나 둘셋어디도 <웃음> 가자 서라 하나 둘셋어디도 가자 서라 <웃음> 한 곳을 점점 다려가니 오섯 별가가 시작. 새벽 별이랑 새벽 별 가을 달빛 새벽 별이 저기 뭐야 오육박이에요 시작. 새벽 별 가을 달빛 가을 너무 가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별 가을 달빛 가야 되 시작. 새벽별 가을 가을 달빛 가을 달빛 다시 새벽별 가을 달빛 강심오 강심호 강도를 편하게 하네. 아아아아 하하하 아아아아 아아아아 하하하 아아아아 아아아아 함랑한다 함가 함이, 함이 떨어져, 함이 떨어져 함가 함을를자랑온다 함이 떨어지지 말고 시작 함가 함가 함을자랑온다 시작 가 자랑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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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や 네 감사합니다. 영혼 없어. 영혼 없어. <웃음>